번엔 번 키토리 보란듯이 무너졌어 바닥을 뚫고 저 치아까지 어그처럼 잡겠다고 저 높이 두 손을 y o u r Johnny. モー